소품들을 이용해서 해봐라 이거죠? 컴온! 케빈! 아유. 오 이거 뭐예요? <웃음> 또 이상한 거 시켜나고 <웃음> 작정하셨는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셨네? 또 뭐야 이게 A4용지? <웃음> 엄청 많네 오, 뭐하라는 거지? 루프 스테이션 아니에요? 별거 다스키네어 <웃음> 어, 되게 이상한 물건들이 많은데 막 젓가락도 있고요 <웃음> 수저도 있는데 밥 먹으려 하는 건가? 과자 봉지도 있고 과자 먹으려 과자 하는 먹으세요? 건가? 반도 있고요 <웃음> 루프스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지금? 손하 네, 집에 가실 수있어 아. 아이패드 준다며? <웃음> 아이패드 준다고요? 네 이거 잘해내면 아이패드 주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폰 오케이 좋아요 네. 열정을 끌어올려 볼까요? <웃음> 좋아요 컴온 케빈 와우 이 소품들을 이용해서 해보라 이거죠 <웃음>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때요? 이게 젓가락이 있으니까. 는데 노렸네 <웃음> 제가 또 김강민 교수님한테 전수받아온 거있어어 그래요? 음. 아그 음. 영상 저도 봤어요 <웃음> 엄청 잘하시던데 아, 그러면 코드를 돌리고 음. 그 위에 뭘 쌓으면 되는 거예요? 아, 젓가락 행진곡에 있는 코드를 연주하고 네. 제가 그, 그 위에 한번 해볼게요 네. 근데 이것도 어, 일단 해볼게요 <웃음> 뭐야 오, 어, 이거 제가... 어렵네. 아,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면 어떡해요. 대한 시간은 1 0분입니다 그때, 그때 그 영상 때 했던 거 비슷하게 하면 되죠? 그렇죠?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아, 일단 그냥 해볼게요. 네? <웃음> <이거> 망했다 <웃음> 이렇은 기차표를 었습니다 기차표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, 예, 제가 어 되게 상품의 눈이 멀어서 저의 열정을 펼친 것 같습니다. 어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. 저는 사실 루프스테이션이란 걸 처음 해봤는데, 너무나 재밌고, 그리고... 계속 클래식 음악만 하다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막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니까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강주 이 ACC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또 여기 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또 되게 재밌게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겠빈 네. come on! <웃음>